이와 다른 뚜렷한? 약간 뚜렷한 민영이 있구요 and l 미 t s be nervous, h o 이과이 세상에 얼마나 있정할지 상관없이 it's r 이것은 중대한에러네요힘뭐 먹어 할 것을, 마이드리스, 또 많이 있고 마그 행동을 중대할에러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 그리고 자기를 행동할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 일단 한번이 답이 아닙니다 진화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화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말하는 한번이 답이 아니고 진짜 말하는 것까지어졌고 안가는 지식이 있으니까주모도제만나안주 아직 가면주있 세상을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운동가요 파스 그원이잖아요의 부분의 원인이요 이해될 수있요서하여 낭만중에서 보려고면어할까요 작가들은요, 흔히요 이해하지 못해 자연의 감정이 음. 들어가서 음. 어... 집도색이에요저거는 약간 진짜 완전 그 본질적인 물체로서 음. 그 사회개혁 운동과 한국의 개혁 운동이 사람 생활에 반대해서 네. 시위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일어나는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아티스트나 작가들은요, 그 작가지는요, 이런 성질의 반대하는 이런 운동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을 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쪽에금리했어요이 약간 영감을 주는 풍경이잖아요. 저미로운 풍경, 그리고 제출한 시연이 그 자연 풍경이죠. 뭐냐면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약간 옮길 수 있다고 보 해서 자연 풍경과 영감을 주는 풍경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약간 산업 전일기 요 사회 개약자체를 시내로 약간 영감을 주는 풍경로봤고요 그다음에 레퍼리스는 자연의 풍경이잖아요. 그거를 네.